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<맛있다>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오랜만이네요. 아,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, 여러분. 홍근영이 네. 함부로 그, 거기 가고 여기 예, 여기 홍근영 예. 얼굴 좀 띄워주세요. 우리가 예. <웃음>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가 뭐죠? 저희가 멤버십에 대한 홍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. 여러분 멤버십이 있다는 거는 아시고 뭐 어떤 것들을 앞으로 저희가 할지를 안 알려드렸잖아요. 네, 예. 음. 멤버십으로 3 단계까지 있는 걸로 아는데 음. 1 단계가 뭐죠?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9 9 0 원. 이제 댓글이랑 채팅창에 뭐 로고라고 해야 돼, 배지라고 해야 돼, 그거 마크. 예. 잠깐, 로고랑 마크. 마크, <웃음> 마크. 개월 마크, 이거 이거 거 네. 여기 개월 마크, 어어 어, 여기, 여기. 개월 어, 마크, 기간이 거야. 아무튼 저희가 이제 막 여러분들이 가입한 기간 따라서마다 이제 그로 맞아 기간에 라 마크가 맞아. 달라요. 첫 번째는 뭐였죠? 첫 번째가 아, 우주비, 우주비야. 우주비야. 우주비야. 우주비, 우주비, 네. 네. 네. 두 번째가 사무 네. 네. 사무엘을, 네. 그 다음에 네. 저, 그 다음에 동근형, 네. 그 다음에 중식이, 네. 마지막에 춘배 네. 춘배 배 여기 네. 똑같죠? 여러분 이거 네. 다시면은 춤백까지 다시면은 저희 라이브 할때 채팅창이나 아니면 저희 유튜브에 댓글창에 아 나는 이만큼 가입했다 라고 어깨뽕 어깨뽕 이거 넣어주세요 이건 지금 어깨, 어깨뽕이 렇게딱들어가요자 <웃음> 그리고 혹시라도 음. 저희 라이브를 못 보셨던 분들 회원 전용 라이브 풀버전을 볼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야, 이거 야이 진짜 처음부터 저... 까보면은 음. 진짜 참 사랑합니다. 극사 예. <웃음> 이런 거다볼수 있습니다. <웃음> 이건 절대 올리면 안 되겠다 했던 것들도 그냥 올려놨어요. 아 뭔가 주머니처럼 그래. 지나가네요. 아... 아... <웃음> 자 2단계 한번 설명해 주세요. 1단계 앞서 이제 설명드린 거에 서 플러스 네. 해가지고 네. 핀버튼을 만들어서 보내드릴 건데. 핀버튼. 아, 핀버튼 어떤 모양이죠? 멤버들 얼굴이 뭐 그려져 있는 그림이라든지. 네. 뭐 이런 다양한 이미지들 네. 해가지고 1단계에서는 핀버튼이다 여기다 거예요? 아니면 여기다 거예요? 여기달 거예요? 여기다 할 거예요? 여기다 모든게 요다 1단계 플러스 알파라는거단계거요여기거요 네. <웃음> 그렇죠. 1단계, 1단계 혜택과 요함해서핀버튼요드리다할 거예요? 여기다 할 거예요? 여기다 할요요 되도록이면 가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마케팅이요 음. <웃음> 마케, 네. <웃음> <웃음> 하지만 <웃음> 저희의 여기 아주 중요한 게 들어가 있죠 그렇죠 아, 저희의 네. 가장 핵심적인 음. 그 포인트는 미공개 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음. <웃음> 앨범에도 나오지 않았거나 혹은 뭐 유튜브에도 예. 없거나 예. 음. 음. 바로 API 수로 다이렉트로 받아서 핸드폰에 저장해 놓고 들을 수 있는. 음. 그렇죠. 이게 이게 인가 이 음원들이 랜덤으로 받으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. 네. 그래서 중시경이 혼자 데모 녹음한 그 핸드폰 녹음 파일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. 음. 모든 저희가 발매하지 않은 그 그거는 내 생각에. <웃음> 잠깐. <웃음> 또 있습니다. 빠. 빠. 빠. 엽서라고 예전에 엽서 본적 있어요? 엽서요? 네. 아 그럼요. 엽서를 네. 기억도 안 나네요. 네. 손으로 이렇게 손편지 쓰듯 엽서 네. 이렇게 딱 보내가지고. 그렇죠. 근데 거기에 사진이 딱 중식 뱀의 사진인 거야. <웃음> <좀> <웃음> 지금 무섭겠다. 지금 네. 우리가 이번 네. 요번, 에 나갈 그 엽서 사진 한번 올려볼까요? 아 이게, 이게 저쪽으로 가는. <웃음> 네. 사진이 굉장히 많아요. 네. 네. 잠깐 보셨죠 이거. 네. 아주 네. 스피드하게 날라왔던. 네. 쓰... 네. 이 중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음. 이걸 뭘 보내줘야 되려면은 <웃음> 받으시려면은 네.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였죠? 여러분들의 성함, 집 주소, 핸드폰 전화번호 꼭 필요합니다. 어. 꼭 필요합니다. 네. 연락을 할수 있어야 되니까. 맞습니다. 이거 뭐 어떻게 간다, 언제 갈거다 네. 지금 발송을 했습니다. 뭐 이런 것까지는 답변을. 그리고 또 다른 들어 가면 어떻게 해? 그러니까. 아, 메일주소... 이메일 주소는 런츠 네. 런츠0@official 골뱅이 gmail.com입니다 네.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<웃음> 멤버십 2단계, 3단계에 있는 분들 한해서 배지, 네, 엽서, 없어. 그리고 이메일 주소 안에는 이메일로 보내드리는 r 스3 음원 파일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으니 음. 여러분 많은 멤버십과의과 음. 또 VIP들한테만 돌아가는 음. 혜택 음. 예,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럼 이렇게 오랜만에 만난 거 정말 반갑고요 중식 밴드 인사드리도록 겠습니다 감사합니다.